s s r 능력 떠라. <웃음> 어? 대박. 아니 등급은데 s s 이 있었나? <웃음> 그런 가차 싶었다. 아니라고. <웃음> 형님 이거 뉴빈데 리세만 한번 가능한가요? 어? 만약에 능력 잃고 별로 마음에 안들것 같다. 그러면은 한번 기회 줄게. 초대 손님 분들 모셨습니다. 일단 여기 시기 발로란트 보석함 출신이죠. 요즘에 여미새 여자의 미친 쉐리로. 아, 그아 다른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웃음> 형 저도 이제 막 여자친구 사귀고 해야되는데 그 그렇게 소개되면 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여자친구는 사귀고 싶은 사람이 단식으로 네? 계속 행동을 했었다고 극단식이라뇨 <웃음> <그딴 시기라뇨? 웃음> 아 그리고 여기 컨텐츠 천재죠? 고예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또 컨텐츠 제휴를 또 맺기로 해서 제가 예차님 컨텐츠 많이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예윤님 치킨을 제가 평생 책임지기로 했거든요 병승치킨 다 먹겠다 예예 예. 치킨 기프티콘을 항상 보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뵐수 있을 거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저기 H는 왜온 거야? <웃음> 뭐, 나왜 왔지? 아, 나가 아 미안해 x2 아 미안해 미안. 아 미안해 아지나합시다아 미안해 야저 급한 일이 있어서 점점점 가보겠습니다 하하하아저 <웃음> 급한 일이 해결됐네요 아예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김에 능력 먼저 한번 뽑으세요 아 예. 뭐버그 없는데요? <웃음> 뭐 어떻게 뽑으라는 거예요? <웃음> 아니, p 디 님. 알레그리 장난하네. 오케이. 이게 설명도 써 있긴 하거든요. 어, 설명이 너무 애매모하게 써 있는데. 아, 잠깐만. 약간... 야, 시가 이 능력 진짜 좋은 건데. 오케이, 바로 갈게요 아, 아, 다음. 아, <웃음> <아이씨>. 진짜 뭐 뽑으라 하 저의 능력 뭐예요? 요 아, 좋아요. 아, 저... 어, 어 뭐가 좋아요? 아 능력이 좋다고요아 ㅋ <웃음> 아, 아, 그 영상에 준비해야겠다 ok 이 k 추이아여기야아 진짜 와 아, 이거 보세요 연비집이 이거 <웃음> 갖고있다 능력이에요 이거 교환일기 교환일기 어 교환일기 교환 일기. 어? 잠깐잠깐 지투나 등이 볼까? <웃음> <좀> <웃음> 어, <오케이>. 당신 뺏겼어 <웃음> 저 지금 퍽을 누구한테 벌써 저길 거거든요.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나랑 바꿀 사람 없어? 진짜로? 바꿔 줘. 저랑 아, 바꾸실래요어 진짜. 어, 뭐야? 바꾸실래요? 오케이. 아. 어? 나랑 바꿀 아. 사람. 아, 나 바꿀 사람. 씨, <웃음> 에이, 참 거. 여기를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저 3번 떴거든요. 3번? 그러면 아. 요 밑에 보면은 3번에 해당하는 건돌반블럭 스무 개네요 아. 어, 요거를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임. 이렇게. 시기 몇번 썼어? 다섯 개인데 5번인데 이거 다섯 개 맞아요? <웃음> <웃음> 아, 진짜 맞아요. 이거 누가 가져온 거 같은데. 주도권이네. 주도권. 음, 다섯 개. 이거 이렇게 된거 같이 가야겠다. 하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웃음> 아니 너무 창의적인데? 근데 허락해주면은 어느정도 가능? 월세방 어? 가능할까요? <웃음> 비트님이 가는 모든 블록까지 다갈수 있을까요? 게스트님 거 보세요 아, 아, 오 아, 게스트들 한, 한, 아, 요, 데스, 요 정도까지만 좀 같이 비술림은 좀아 국소라 아, 그... <웃음> 좀멤버인데좀 추하다 <웃음> 아 오빠 <웃음> 아야야 <야>, 이거 게스트 뉴비 <웃음> 매너 해주신다 해가지고 저희 옆쪽 갈게요 <웃음> 중간까지 와요. 중간까지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랑하세요. 미리입니 제가 들어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어, 어,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아 아이템 들어가는 거임. 랜덤하게. 오, 어, 어, 오케이. 그 표지판 필요하신 분. 저요. 아이, 또 네, 데스노트야? 어. 어, 불만이야? 아, 미 아, 불만 없지? 어? 내가 바라보는 누군가는 <웃음> 어디론가 향하고 있네. <웃음> 아 무슨 소리세요? 사이가 좋나보다. 아 사이가 좋다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차와 트위트 우리 싸우러 가는 거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절대 무언에 뭔가 이렇게 어이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희. 아닌가? 아 맞다. 아, 일단. 어. 어? 어! 어 배신했다! 아 이걸 진짜... 안 부셔, 에이 뭐 했네 둘이. 에이. 봐. 아, 아... 아 뭐야 침자가 안 부서지네. 뭔가 했네. 아. 어? 아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 능력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아 이거 좀 위층, 이거 좀 시끄럽게 좀 하지 맙시다. 그 부부젤라를 그렇게 붙니까 부부 부부. <웃음> 아이씨 하 트위트 와이두님아 아, 빨리 템 넣으시오 아 우리 팀 팀이잖아요 시간이 왔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어 <웃음> 어? 어? 어? 형님 이거 버그 있는 거 같아요 <웃음> 아무튼 버그? 아 연어 연어가 소환했는데 연어가 저 미쳤어요 뭐야 이게 아 연어 그렇게 연어가 진짜 좀 어? 그렇다 아 연어 이거 잠깐만 아이템 다 없어졌네 어 보고, 나, 보고. 나 봐봐 아... 그뭔 능력인진 모르겠어도 제가 그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네 그러지 마시고 니마. 제가 선생님 니마 니마. 저 목숨만 좀 아사갈게요 저. 침대는 안 부실게. 뭔 능력인진 모르겠어도 제가 그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네 그러지 마시고. 안 제가 선물 정했습니다. 선물 드림. 예윤이. 오나 너무 미워하지 네? 마세요 저를.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Wait Wait for a second. 안 돼. 제 능력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몸이 아 근데 저 죽으면 사람을... 안 돼요. 사람을 아 왜요? 왜요? 왜요? 어차피 날못 죽여 당신은. 어? 왜요? 왜요? 전 사람을 죽임 능력치가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능력? 저는 안 죽는다니까요? 아, 진짜요? 왜왜 어, 어, 네. 뭔데 능력이 뭔데 봐봐요. 이거임. 어? 우길래 그러지? 아, 이거예요? 이거면 네. 근데 죽을 수어요 죽어도 아, 돼. 네, 그러면 그럼 돼. 난안 가발이 내버리에들 네 수가 없겠는걸? 안돼 죽어도 돼 제발 <웃음> 지익이 아, 네, 낚아야징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웃음> 우리는 거래, 거래를 거래 하는 겁니다 <웃음> 뭐야 좋아, 좋아요 좋아요 시익아일로왕그 상자를 하나 저에게 <웃음> 보내주실 수 있나요? 형님 그 현질 하셨는데? <웃음> 내가 뭘 현질을 해 <웃음> <웃음> 아니, 캐시 아이템 이거 나도 하나 질러야겠는데 이거? <웃음> 내가 무슨... 발로란트가 <웃음> 아니야 제가 어, 아니,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니, 낚시 대로아스노트죠어스노트어그게그 아, 어, 그래. 버그. 개발자가 어. 싫하는 버그. 어그다그픽스 아, 버그, 하픽스 빨리 빨리 빨리 지금 당장. 아왜 하지 마 그냥 해. 어 오늘은 해 아니, 그냥. 투디 님. 저... 저랑 이제 모종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제가 사실 예, 예, 예. 이제 투디 님께 드리고 싶었던 아이템이 이거였거든요. 어, 뭐죠? 고? 어. <웃음> 안 돼. 이거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선물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집에 엔도드르고 있어요. 엔도드르고. 아, 그래요. <웃음> 아, 안안돼 저... 주세요. 딴 오케이, 데. 오케이. 클될 뻔했네요, 저희. 아, 그러면요. 그럼 이 소통 안 됐으면은 바로 그냥 갖다 바았어요 오... 어? 어? 아, 이거 또 연비 님. 저버래던 저한테 이게다가고계셨네 <웃음> 와! 여빈님이 주신 대답은 모자이크예요 <웃음> 저한테 꽃도 주시네? 아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조금 없어, 마음이 없고서는 절대 꽃을 줄수 없음 그럼요 그치, 맞지. 그거 알아요? 여빈마인크래프트에서 꽃을 제일 좋아하는 거. 어? 아, 하핰 <웃음> 아, 아, <웃음> 하라고 핰핰를 <막> <웃음> 조금만 이따 다시 오세요. 야, 나저 진짜 H 저거 저 부부젤라 부러뜨려 버리든가 해야지 저거. 오케이. 그러니까,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시끄러워 죽게 시끄러. 근데 우리 3인 연맹이 이기겠는 걸? 저기 하는 걸 보니. 아, <웃음> 아 안돼. <웃음> 야, 이씨 이게 <웃음> 뭐야? 아이씨 망했다. <웃음> 이거 안돼. 선물이에요. <웃음> 에에에에. 돌아. 빅소라 <웃음> 응? 나 케빈님이 나 시끄럽대. 아 여기 여기 뒤에 아니 이거 국밥인데 이거? 와못써아 국밥 그거 안 돼? 딴거 어. 있어? 여기 어어어어 여보지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나 살았는데. 살았다고? 연비가 나 시끄럽대 빅소라. 연비 <웃음> 어 여보세요 연비가... 여기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웃음> 아니 나 살았 다음에최캐 저기 아리고 가셨네. 어디도 이렇게 급하게 가시나? 걸고 <웃음> 뭐야? 김인배 아닌데? 어, 그러네. 다이 잃... 아까 왜안 왜 잃었지? 어, 아, 어? 피디가 김인배니네. 피디, 피디, 피와 내려와! 아니, 어 난리 났는데 그냥? 내려와! 야, 마지막 하이미라 어? 체키 미츠. 예스 나이스. 너 너무 면 없다야. 해보고. 나능 아직 못 썼다고. <웃음> 시끄럽대. <웃음> 어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잠깐만. 음. 어 뭐야? 잘 죽었는데? 어? 또 무슨 노력이야? 아제 불사의 토템 들고 <웃음>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아니야 연비야 아니야 연비 아니야 연비 아니야 연비야 아니야 그거 알아? 어? 나 해병이다 <웃음> C가 아니야 C가 너왜 연비랑 테 먹고 세 <웃음> 연비랑 테 <한테> 먹고 구세 y a a C가 아니야 C가 아니야 너, 너 그런 <웃음> 불순한 너 그런 <웃음> 불순한 마음 먹는거 아니야 C가 아니야 <웃음> 아까 그나 그때 아이아 그러지 마그지그지그 아니 여기 아. 집 주인 어디 갔어요? 자 하트비트 하트비트 배는 왜 타? 배는 왜 타? 배는 왜 타? 배는... 만 잠깐만 잠깐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아. 시작이야아아이내 자리에 있어! 오엔더드래레이드다아 <웃음> <시작이야, 웃음> 엔더드래곤 <웃음> 죽일거야 <웃음> 여기서? 오나다 <웃음> 어, 엔더드래곤 난다! 아나 왜, 나 왜, 나 왜. <웃음> 식사님, <웃음>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엔더드래 난다! 나왜 나왜! 나왜! 리소리안드게요 야, 투디코 빨리. 투디코 빨리. 투디코 빨리. <웃음> <웃음> 5 4 3 2. 아, 저 지금 도우 가는데 도우 가는데. 아, 시간이 모자라. 시간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안 돼. 내가 파괴했내거 <웃음> <웃음> <웃음> <거> 누가 보겠어시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시간이 모자라. 시간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안 돼! 안 돼! <놀람> 나, 나... 나 무적 해병이야 뭐 얼마나 때려야 죽어요? 아, 한번 봐요. 실험해볼까? 아, 죽어요. <놀람> 무적 해병은 얼마나 맞아야 죽을까? 아, 테스트를 아, 해보도록, <놀람> 해보도록 <놀람> 해야겠다 밑에서 다이다이 하죠? <웃음> 갑자기 <놀람> 갑자기. <놀람> 갑자기 침대 전쟁이 아니고 이건 무슨 전쟁이야? 뭐, 뭐, 뭐,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어떤 그 거야? 누구야의 <웃음> 목소리의 톤을 들어보니까 누군지 알것 같네. <웃음> 아니 아니 자, 가 볼까? 왜입니다. 왜입니다. 오오오오오다다 어. 선생님 잠깐만. 나...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니요. 저 아니요. 저 아니요. 자, 가 볼까? <웃음> 아, 왜 진짜 잠깐만. 아닐까? 아! 근데, 살림아 난 불사조기 때문에 죽지 않지? 야! 어, 시익이 <웃음> 시익이 계속 숨어만 있어 잠깐만요 그 소린님 예예예 예. 저희 그 숨어 계신다는 분부터 처리할까요? 어? 처리할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어. 시익이 스스로를 묻어버리고 있는데? 어? 제가 갇혔다 갇혔다? <웃음> 어 연비! 어 연비 살아돌아왔다! 연비 살아돌았어! <웃음> 뭐야? 어떻게 살았는데? 야! 여기에 장비 다 넣어둔 거봐얘 어 뭔가 어, 어, 떴다. 어? 어 잠깐만. <놈> 어, 어, 뭔가 떴다. 어, 어 잠깐만. 뭔가 불발. 어, 그한국이다 어, 그... 어 얘왜나 때리지? <웃음> 살살 진다.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어, 여기 켰는데? 어, 연빈님 잠깐만요. 연빈 님, 그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어, 뭐 하시는 거요 <웃음> <웃음> 근데 뭐야? 아니 지금 누구 침대가 남은거야 지금? 지금 2디 침대 어, 살아있는거 같고 그다음에 꼬예유 침대 살아있는거 같고 시익님도 아직 살아있는거 네. 같은아 맞네 맞네 시익이 것도 살아있네 어어 <웃음> 어, 이게 아닌데? <웃음> 빨리 죽어! 시익이가 빨리 죽어야 돼! 큰일난다! 어? 어? 잠깐만요 연비 잠깐만요 어우 어휴 했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엠비지 죽어라 <웃음> <으이> <웃음> 아 근데 누가 위더 좀 막아줘요? 위더 좀 막아줘요 <웃음> 야 근데 위더가 시익이 침대를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니까? 나이스 이 잘한다 우리 위더 근데 시익이도 죽여 <웃음> 이거 이거 <이건> 먹어라 <웃음> <웃음> 제대로 포켓 사이는데? 오 왔다 오오 잘 먹었어 이게 나? <웃음> 어, 이때 갑자기? <웃음> 어뭐야 어, 이거? 어 무슨 소리지? 그 앞에 물끄내시면될 듯. <웃음> 물 끄는 <웃음> <끊는 웃음> 건 모를지. 제, 선생님 어디 가세요? 어, 가나? 어, 가나? 오. <웃음> 뭐지? <너>? <웃음> <웃음> 어, 어, 어. 와! 와! 살았다! 끊었다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저번주에 저런 모습이었구나 시가 지금 2D, 2D 침대, 2D 침대 없어 2D 죽이면은 2D 완전히 죽인거야 죽이면은 님이 2등임 아 1등 할수 있어 제가 도와드리면 1등이에요어꼬해열전이었다열전이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보이질 <웃음> 않는데 침대가? 아 뭐하세요? <웃음> 아, 아! 아 아! 별론 그, 아닙니다 그 가서 하던 일 하세요 이상한 소리내지마! 오, 됐다. 어 됐다. 어? 어오 와니. 오, 자 이거 어떻게 손 어? 집어 넣었냐? 그 가세요 오, 이제. 어그 <웃음> 어, 침대가 왜 그거? 어? <웃음> 어 됐다. 어? 오? 오, 오, 오어 와니. 이거 어디에손 집어 넣었냐? 그 오. 가세요 이제. 어그 <웃음> 침대가 왜 그거지? <웃음> <웃음> <웃음> 그, 침대가 왜 그거지? 어? <웃음> 됐다. 나 이제 시작이 난 이제 시작이야. 난 이제 시작이야. 어 뭐야 이능 어, 이거 이거 뭐야? 너희들이 영혼 맛있었다 달달했다 너희들의 영혼 미친. 혹시 모르니까 지금 칼질하고 있는 거 같아. <웃음> <웃음> 혹시 모르니까 지금 <웃음> 어, 뭔가 다가오고 있는 게 지금 감지가 되죠? 오! 와, 어 <웃음> 우와, 어, 어딘지 모르지만, 오, 어, 오, 어, 어, 냄새! 오, 어, 오잠깐 어, 어, 지금 흔적 지울 수 있어? 지금 흔적 지울 수 있어. 나엔 하나 있어? 이거를 잘 던져가지고 슉슉 샥하면은 슉슉 샥. 거기서 한번 맞춰 보실래요? 어 여기서요? 네 <웃음> 거기서 엔더진즈로 한 번에 여기 딱 오면은 제가 인정하고 어, 사무라이답게 아, 할복함. 오케이. 아 잠깐만 나 궁금한 게내 능력 하피디 한번 음식 먹었을 때 능력이 아니라 음식만 나오면 계속이야 나도? 네네. 설마 던져보실래요? 거기서? 근데, 아, 오케이. 자꾸 기회 있네 가까워지네. 아, 네. 김은사 김은사 김은어오 오. 야! 야 <웃음> 아, 됐다. 와 개쎄다! 어, 야 저거 진짜 개사기야! 어 캐논부터 빠르다! 캐논부터 빠르다! 안 돼! 안 돼! 어? 싸웠다! 어, 어? 와 아, <웃음> 이걸 믿네 야 이렇게 해서 승자를 꾀유요지오지 GG GG 와야 이거 침대 나왔는데 대박 아, 저 능력이 또 생겼구나. 투명인가 처음 봤네, 저거. 그러면 나도 음식 계속 먹었으면 저런 버프 계속 얻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이씨, 몰랐네. 뭐야? 영혼 100개를 얻은 거라고? 그새? 어. 아, 맞네. 시기가 위더 깔아서 완전 영혼 네. 갖다 바쳤네. 와, 와 그러네. 진짜. 아니, 진짜 영혼에 계약자였네. <웃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오늘 침대 전쟁도. 아, 내가 아. 능력을 덜 썼네, 내가. 아, 음식 몇개 나왔었는데. 깨비요 아무튼 다음번에 또어 게스트분들 또 불러가지고 언제든지 또 출연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방